뭐지? 자주 해먹은 것 같은 이돼지압 같은 이 느낌은? 통마리가 짱인비누는 미리 쳐놨땡. 알지 알지. 알지 알지? 자. 대구대구은 어쩔 수 없어. 베개 줄까? <웃음> 하지 말래. 거야. 지느러미 썰? 보통 그 선술집에 가면은 자주 가지? 그러면은 서비스로 구워주시는데 아... 뱃살에 붙어 있어가지고 구워 먹으면은 기름이 자글자글자글 해가지고 고소해 <웃음> 빨래라뇨. 무슨 그런 심한 말씀을. 듣는 연어 서운하게. 거기 살짝 구워 먹을 수 있어? 응. 먹고 먹는 게 어디 니 연어는 껍질까지 다 먹는 생선인데. 뼈 빼고. 어차피 구워 먹으 거니까 조금 살을 붙여서 넓게 떠내겠어. 엄청 기름지겠는데? 맥주안주다. 맥주다! 술도못 먹는 사람이 무슨 말이야? 짝사랑이야. 근데 연어는 피가 응. 빼서 오는 거야. 응, 내장까지 다 빼가지고 항공으로 오는 애요. 그러니까 생연어 배로 먹을 수 있지. 찹찹해. 싱싱해도 문제야. 뼈가. 아, 아, 아. 정말 안 뽑히는 거알겠다 아, 짜증 그 하얀 색깔 부분 먹을 수 있는 부분 맞지? 어, 먹을 수도 있던데. 안 묻어나. 뱃살. 제일 기름진 아이. 맛있는 거. 어 <놀람> <놀람> 이니까 생각보다 많이 나오네. 연어는 수율이 좋아. 이게 맞는 거야? 안마나 모르겠는데. 이 트림은 없어져. 한 열을 먹어야지 많은 거지. 엄마가 끓인 카레처럼. <웃음> 회한 접시. 까나페. 샐러드. 찜. 얼마 안 돼. 아 맥주 안주. 뭐야? 초. 응. 초, 초, 초, 초. 뭔가 있었나 보지.